필릭스 필릭스가 네. Felix. Felix.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i x Felix! 어렵다. i x f e 이 i x Felix! Felix! Felix! Felix! Felix! Felix! Felix! f e l 다 답을 다적으셨요 네. 네. 자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파게티닭발 아, 저 아니라고 생각하시 하나 b a n a n 야 oh, yeah, you g e 닭발 i 기 d 이렇게 n d 나를할수 있어 e c r 이 a 이게 진정한 그거 아닙니까? 아이스크림? n there, Ponga, n i 맨날 I 먹는 아이스크림. n t tell you what I use it. I use it. I use 젤리. I use it. I use it. I use it. I use it. I use 짜장 라면이랑 많이 먹으니까 뭐 음. 젤리는 모르겠어. 나이스. 아, 젤리는 그래 오케이. 자, 오케이. 젤리 자, 다음 멤버는 승민입니다. 아. 자. 승민이가 생각하는 스퀴즈 최애 곡은? 아. 아, 아, 아 이거 딱남 나왔지. 와! 승민이가 얘네 너무 쉽다. 근데. 나았다, 나았다. 아, 다 나왔다. 야, 이건 아, 너무 쉽다. 아, 변수를 줘야겠어. 아, 전체적인 아, 곡에서 너무 아, 너무 쉽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모두가 공통 답아인것 같은데. 자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네. 갑니다. 네스 하나 둘 셋. 이 어린, 어린, 어린, 어린 나기 아니야? ]Yeah, 어린 기 어린, 어린 기형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웃음> 아형 잘하고 있어. 네. 너의 답을 들어보자. 저의 변수는 어린 기다 나이유는이유는 어. 이유는 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고 너무. 너무너무 아있까지도 The 물론 잘하고 있어서 좋는는데 아니 는민는는우는곡다좋아해아맞아 나는 나는 아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는나는 나는 나, 각, 아, 이 각자, 각자 적는다 그냥 나지. 당연히, 당연히, 아, 이연 아, 각자 아, 는거 아, 이거. 나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이이 내가 아니, 아이언이 혼자 가. 아, 나는 혼자 쓸거는데아이게 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을 딴딴 제가 가기 싫은 사람은요. 딴딴딴딴. 가기 싫은 사람. 딴 자, 점수,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웃음> 점수, 결과, 발표해 주세요. f e l i m t a n t 아나는 중간인데? 애교 반반인데? <웃음> 어, 어, 어, 어. 야, <웃음> <웃음> 아, 꿈꿔도 지신 꿈꿔도 미 애창곡 불리기 아, 노래 부기 너를 만나 잘 행복했어 오. 시작! 하 중, 가는 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스키즈가 푸는 스키즈 퀴즈를 진행해봤는데요 네. 저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나요? 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해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